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길면은 좀 그래. 어차피 보지도않을 거지만은 모은 사람들을 <웃음> 지만은 누가 있대? 뭐야, 들켰어? 오 미진. 아이템 해독가루 카타쉐로 이거탑 왜이러냐? 피로 아주 그냥 흔들었는데? 저기 옆에 있는 애는 미니봇인가? 이 바보 아니야 점점 쪼여와야지! 있나 없나 나중에 오는 거봐 멍청해가지고 이럴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못 봤겠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 이쪽 보고 있는 거 맞겠지? 음. 다행이다 강자가 아니었어 어? 아이 또 있잖아! 야 나도 창 있다 임마 오 저거 센데? 상해 와하 안 되지.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너 체간 다 쌓였잖아. 좀 186이나 줘 돈도 20, 52원이나 주고 마시자 어 이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좀 진행이 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세지나보네 사탕도 주고 그래서 방패 든 녀석을 <웃음> 공중 인사를 하려 그랬더니. 에이? <웃음> 하냐? 아저 왠지 지붕에도 아이템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 저게 아이템있다 일단 위에 좀뚫러보고 어, 여기도 스님 계시네 예, 여기도 있잖아 죽으시고 아이템인데 어, 저쪽이 가는 길이 있고 여기 떨어지면 굴로 가고 그렇단 말이지 어, 여기 닿네요 카타시로도 있고 까마귀가 그거네. 체간을 막기나 튕기를 하면은 내가 체간이 쌓이니까 이걸 딱 써서 저스트 회피를 하는 것이네.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 쓰는 와중에 뭔가 쳐 맞은 것 같았는데 피가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와중에 맞으면은 그게 이제 저스트 회피 타이밍이 된 거야. 타이밍 자체가 해자야, 해자.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는데, 뭐 아래로 이렇게 만들었지? 이때... 아,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거 왜또양 갈래로 놓은 거예요? 이거 길이 아닌가? 어, 길이 있잖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이라 잠깐만요! 이제좀먹고얘는 이제 키운이 났다 이제 나나서는 가져갔다 이거 이상한거였어 쟤 같은 거 쓰던데? 한 놈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경기로 바뀌었죠? 아, 일로 올라가면 들킬 것 같은데? 풀렸다 음? 아니잖아 아! 아이 뭐야 이거 아별고따년들한테 쫄았었네 잠깐 이쪽이면은 결국 그 길이 이 길이고 이 길이 저 길이잖아 뭐하러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거지? 사탕, 누가 여기다 사탕 놓았을까? 그것은 개발자진들이고요. 오, 뭔가 벽을 타게 가게끔 만들어졌다. 나무를 탈수 있게끔 해놓고, 위로는 더못 가고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거다. 와맵 디자인이 온블리버블해. 어쩌? 왠지 일로 가면은 어디서 적 같은 거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아? 음 그럴 것 같았어. 아못 나가잖아! <웃음> 걸려든 것인가? 이런 젠장. 들고 있는데 동양 기사가 아닌데 어? 이뭔 어, 개소리야. 어이미나 어이 미보한테 어,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찌르기 있고. 음. 찌르기 있고. 안개 까아가지 봐야겠는데. 아! <웃음> 이게 <웃음> 타이밍이 안좋았어 아유 찌르긴데아 이거 큰일났다 친구 아니야 저야이바라도이 카중には 通じぬ나ぜそれを返さるか 아, 아, 아, 왜 안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녀석 뭐야 칼을 두고 가래 어, 다행이다 나돈 많지 않아? 어 천원이나 있단 말이야 일단 스킬 스킬 찍자 닌자 의수 강출백이 흉터 추격백이랑 아 추격백 이거 이거 안 찍고 있었네 오 어, 속독새백이 그래 속독새백이다. 이렇게 길고 날 때니까 구르베기도 있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타기 고정 중 S 배우 방향으로 입력. 이걸로 가자 돈은 뭐, 알아서 어, 누구세요? 아유, 아이, 개놈새끼야, 진짜 어우, 얘 그냥 이... 어 엄청 세네 이러니까. 아 다시 세이버 원래. 어 오케이를. 이러면 안 되지. 아아쳐 맞는 거 봐. 일로 가면은... 꽃대잖아? 길이 여기밖에 없나? 여긴 뭐지? 아이템 있나? 바람개비 적백색 바람개비 바람개비 아! 아니 <웃음> 잠깐 본다는게 아 다이브를 해버리네 잠깐만 저기에 불상이 있어 종이 있는 곳에 아 이게 길이 여기밖에 없구나 <웃음> 이게 길이 다구나 어.. 그래? 음. 공격력이랑 아니다 이거 아공의 사탕을 먹자 사탕 먹고 얘네는 쓸모가 없으니까 사비마루? 사비마루랑 폭죽 한번 써보자 아이 미친놈! 보이지 않게. 오이 대단한데? 오이 찌르기였는데. 저날뛰는 거잖아, 저거. 아이고, 개꼬정님. 에? 에? 아 이렇게 잡는 건가 봐아 <웃음> 아 이게 밀려나서 저말 낙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게 일 틈만에 이렇게 된다고? 대단해, 대단해. 저거 숨 어디 있는 거야? 줄기의 숨결 음? 어, 여기 있네. 아, 패시브죠. 운이 좋다. 오늘 응. <웃음> 운이 좋아.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웃음> 아, 나는 무슨... 저거 계속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감옥 뺏겨지면서 무슨 삼특 삼... 삼페이지까지 갈줄 알았어 <웃음> 세상에... 낙사시키는 거였다니 아니야 낙사시키는 건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고 내 말대로 때려잡는 걸 수도 있어 늑대 있네? 잠깐만 잠 <웃음> 어, 문 열린 데가 아니네요. <웃음> 스님들이 많아. 응, 음? 이거. 망치는 속도가 <웃음> 음, 나타났다 누가 날 보고 있어 개잖아? 덩어리도 있네. 데 이거 거 아니, 앞에도 보이잖아. 어? 안 들켜? 왜? 들키면 나해 줄지? 이게 왜안 올라가죠? <웃음> 어머 저저 저러잖아. 안들키겠지? 좀막 뭐. 얼굴을 가려 가지고 저잘못 보는 건가? 뭔가 무서운 걸 쓰는 데 내가 잘온거 같군. <웃음> 음, 대단해. 여기도 뭔가 새끼리 있다 아, 근데 계단을 계속 올라올 수도 있다 아.. 난 새끼리.. 아.. 이 새끼리 아.. 새끼리 새끼.. 아.. 샛길, 샛길. 아 <웃음> 진짜.. <웃음> 짜증나 이거 오이 뭐야 이거 어.. 사람들을 다우주롭게 해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운치보니? 냅두죠? 운치보는 것 같으니까 뭐지?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에이, 에이, 아이템 있다. 감, 오, 감이 있어. 피는 쌀이 된다. 피가 부족한 자는 먹으면 좋을 것이다. 돼지도 있고 카타시로도 있고 돼지부터 죽이자. 원숭이 자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해 <웃음> <웃음> <웃음> 이 자식아 계속 잠이나 쳐잘 것이지 여기 사람 시체가 엄청 많아 이게 위험한 곳이네 어! 여기 아까 거기다 탈이 끊겼던 곳 음... 요것이 요고시, 요고시... 고시기란 말이지? 음... 저쪽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 아, 일부러 여길... 업셋트리고 쟤한테 저런 명령을 준 거야 세상에 환영이 있다 그때도 있다 다 오는데, 어, 지고 어, 지고 <웃음> 무시 상자할필요 없죠 돈도 안준놈들 어, 어, 어, 어, 어, 뭐야 너네? 어, 어, 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잠깐만 나 독에 걸린 것 같아 지금. 아니 쟤네 그게 안 통해. 아야, 아야, 이게 안 통해 관통 팽이로, 아야. 어이, 샹! <웃음> <웃음> 어, 째깔한 것들 적응이안 되네, 적응이안돼 아이, 피다 먹었네? <웃음> <웃음> 조용히 물러납니다 어, 여 기도 있 잖아？기척 <웃음> 죽 이기 때문에 모른 거 겠지？이거, 한놈 아직 경계 상태 인데. 법을 썼습니다. 안개술법. 아 저기도 적어 있네. 얘네들 바쁜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오, 뭐야 저거? 아, 진네로 잡을 수 있나 봐. 어이구야! <웃음> <웃음> 오! 안돼! 안돼너또 <웃음> 살아날거지? 얘는 지네가 나왔으니까 어... 살아나네... 아... 지랍의 혹쟤 지네 못 죽이나? 오호... 쟤도 어차피 공격하러 오질 않으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어 수도 있고. 앞에도 길이 있는데. <웃음> 일로 먼저 가 보자. 피 없는데. 아. 저아이템인 있네. 잡을 수 있겠지? 쟤, 더이리 쟤, 더워리, 였잖리더덩지리 나쁘지 않지 뭐해, <웃음> 와, 와. 달려와! 에휴... 헛방지를 짓지 토마뱀 여긴 또 뭐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일단 가보자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싫어하냐? 약해! 약해 약해 약한데 너무 많다 가? 쓰자 쟤 있잖아! 목숨 두 개네! 아 자신 없는데 선은 음, 꺼지고 내꺼 줄게. 어어? 또 다음에 보자. 여기 미니 보스가 있구만. 자, 저장하고 저 녀석 잡으러 갑시다.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어디 지 뭐니? 로밍 중인애가 있었다니. 으악. 뭐 저렇게 들고다니지? <웃음> 뭘까? 저 녀석은 폭탄을 쓰고한명 덩치가 크니 덩치 큰 녀석을 먼저 잡아야지 어? 저렇게 로밍하나보다? 뒤돌아 막는거네? 방패네 방패 <웃음> 터져 이제 나 어딘지 모를텐데 난닌자아 닌닌 저쪽 봐 반대쪽을 봐 닌닌 닌닌닌닌 닌닌닌닌 재수님 반대쪽을 안봐 로갈 수가 있잖아. 아, 저쪽까지 안, 안 닿는데, <웃음>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데지? 처음엔 못 올라가나? 아, 이리로 못 올라가나봐. 어, 여길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탕 여기도 아이템 있나? 그럼 그런 <웃음> 어, 거없고요 <근거> <웃음> 왠지 내려갈 수 있게 해놨고, 여기로 문을. 뭐 열수 있는 건 없고 뒤쪽에 아이템이 아니 스님들이 있네 위로 올라가면 들키려나 음, 안 들키고. 아니아니고 저거 뭐라그러더라 저거 글레이브인데 저거 저거 든녀석들이 많잖아 저기로 가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보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지 분명히 겹쳐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어이, 저장한 <저장하는> 데가 있잖아! 이분 <웃음> 안 열리겠지?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웃음> 잠깐만! 어이! 때문에 빤스러나 하게 해서 어딘가 저장할 때가 있었고요. 어딘가 분명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앞뒤로 그냥 아이고, 맙소사 댐뼈 된병 내 어떻게 깨가 야이 새끼야 야이놈 새끼야 나왜 관통팽이 맞아? 죽어 그냥 죽으세요 아나돈 많단 말이야 이거 죽으면 안돼 아니 보스 아니겠지? 아니 보스인가 봐! 아 <웃음> 보스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또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내적이 있고. 일로는 못 내려가 분명히. 저 걸칠 수 있으려나? 한번 뛰어보자. 에잇! 아! 어나저 <웃음> <웃음> 아, 아, 세이브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긴 될려나? 저긴 될것 같아. 안 돼, 너무 멀어. 안 돼. 오, 오! <웃음> 살았어! <웃음> 어, 살았어. 어, <웃음> 살았어. 근데 <웃음> 아까 거기잖아. 시카멘 적들 다시 생기잖아. 멍청아. 무시하고 자, 그 지라우, 2차 지라우 가 보겠습니다.